잘때잘 <웃음> 때, 때. 어,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. 미스터 트로트 박지현을 비롯한 탑 세븐 멤버들이 럭셔리한 탑 세븐 하우스에 초대되었습니다. 사방에 둘러싸인 카메라를 보고 당황하는데요. 예능 신생아라 아직은 카메라가 신기하기만한 귀요미네요. 야 모든 곳에 카메라가 있어서 뭐 아무것도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. 형뭐 물놀이다가 바지가 젖으면 내가 가지고 <웃음> 잘때잘때어 빼, 빼. <웃음> 응. 여기다 수건을 살짝 덮어주고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? 이거 의자 하나.